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구독 눌러주시는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번판은 요렇게 갈게요 다음에 빅스비에어 다음판 들어갈게요 팡장님하고 빅스비에어 다음판 나윤건님 다음판에 들어올게요 크롱님 다음판에 들어올게요 오케이? 일단은 다음판 들어올게요 지인아 너 하는거 보고서 선생님이 잘해볼게 이번에 지인아 잘해라 어, 중국이네, 차이나 맵이 생겼네. 역시 대세는, 뭐, 중국입니까? 자, 중국 갑니다, 중국 갑니다. 진아, 힘내라. 네가잘 들어오면 선생님이 1등, 네가 1등으로 들어오면 내가 선생님이 2등을 할게. 아, 좋아요. 하비 채널서 힘내주세요. 어우, 트리거님, 와,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자. 자, 우리 하비 채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아요. 1, 2등. 야. 트리거님 랭커에요? 야, 어떻게 랭커님이 또 여기, 어, 진짜? 와, 어떻게 랭커분이 또 여기 오셨어? 진아, 너도 랭커 꺾을 수 있어. 힘내. 아! 이런, 아! 진이 랭커를, 랭커 말에 당황했다. 야랭컨는 다르네 자 이제 슬슬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자 자, 간다 어디갔어 지금 자이 중국 리듬 살려갖고 계속 갑니다 진짜 아주 노멀하게 그냥 평타만 치겠어 나는 어쨌든 부스터를 모으는걸 지금 못하기 못하니까 최대한 평타만 치겠어 라라라라라라라 자 중국 리듬에 맞춰서 자 차이나 리듬에 맞춰서 네 차이나 리듬이 저랑 좀 맞나봐요 아직 부딪히는게 없죠? 자 이거 차이나 리듬에 계속 맞춰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나하쌤 평타치고 있니? 자지나하쌤 평타치고 있지? 요정도면 그래도.. 안돼! 아 근데 이거 리타각이야 아이 맵을 안해봐가지고 아뭐 보여야지 뭐야 이거 지름길 있어? 김트리씨가 어디서 나왔어? 아와 장난 아니네. 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랭커야? 와 장난 아니네. 야 진짜. 와 미안하다. 시. 야 트리거 귀욤. 야. 야 진짜 왜이렇 잘하는 거야 나? 자요렇게 가고 마지막 한판 하고 갈게요. 그리고 태형님 다음판 태형님 다음판에 들어갈게요 그만 쏴라 왜이렇게 미사일을 쏘냐 자 가자 간다 간다 진또배기가 누군데 다음판에 진또배기님 누군데 아시는 분? 간다 아치마님이 진또배기구나 아하 태양이 태양이 널 저거잖아! 빅스비에요! 자 어쨌든 나는 후찬이랑 간다 어..엄청 밀리네 후찬아 선생님 평타만 쳐서 너한테 넘겨줄게 알겠지? 근데 이외는 모르는 맵이 아니라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거든? 자 쭉쭉쭉쭉쭉. 나르할라르할은 라르, 누구니? 부처나 쌤이 평타 만쳐서 너한테 꼭잘 전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이 등만 유지해서 할 테니까 나머지 너한테 맡긴다. 알겠지?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잘 안보였어 아 평타만 쳐서 줄라 그랬는데 미안하다 씨. 후천아 알아서 해라 이제 너한테 나머지만 믿는다 아진또백기이 지인이 오빠 아하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돼 남매대전인가? 뭐 깨구락지님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아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잘 몰라 지인이 오빠 나중에 선생님 보면 인사하고 와 친하게 지내자 고구마 계수? 오케이 제가 이거 하다보면은 채팅이 잘 안보여요 왜냐면 이 게임에는 채팅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시밤님 오케이 아 이거 진짜 핫하네 어이 지금 나 후찬이 잘하는지 집중해야되는데 야! 후찬아! 친구대전이다! 야! 태양이 이겨버려! 야! 후찬이 역전했어! 야! 후찬이 개꿀띠! 아! 역시 좋아요! 자... 우리...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야! 후찬아! 해냈다! 야! 후찬아! 아주 훌륭하다! 누욕보버 선생님이 1등을 경험했다! 야! 후찬아! 씨 굿굿굿! 아주 좋아! 요것도 자한 명씩 찍어놓고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랭커랑 한번 가볼게요 다음 판에 안디짱님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랭커! 랭커님 나 못해도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그대금 최대한 집중해서 딱 중간만 잘 유지해볼게요 오케이? 뒤에서 화내지 말고 <웃음> 자 1번 선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가고요 자 랭커님 나 열심히 할게 랭커 트리거 나 열심히 할게 랭커의 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 자 올라가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어우, 아, 리기영님도 잘하네. 잘한다고 말하기 무섭게 떨어지네. 랭커님에게 나머지를 맡긴다! 랭커님, 부, 잘 부탁드립니다. 랭커님, 분발해주세요 자 랭커님한테 모든걸 맡깁니다 자 랭커님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자자 자, 랭커님이냐, 팡장님이냐 야, 랭커님은 근데 야, 진짜 안 부딪친다 랭커가 괜히 랭커가 아니구나 야 야, 이 좁은 길에서 부스터를 모아 야 이 좁은 길에서 불스를 야, 저 순간 부스터 쓰는 것 봐. 야. 자, 우리 랭커 트리거. 열심 달리고 있고요. 자, 랭커 준비합니다, 제가. 자, 과연 지금 황장님을 잡을 수 있을지. 골라인까지 500, 500m. 아, 황장님 역시. 황장님. <웃음> 하비 채널 랭커 이 랭킹 1이야. 아, 훌륭합니다. 진짜, 잘한다.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자, 갑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미채널 하미님, 잘해봅시다. 자, 갑니다. 야, 마음너 계속 쏜다 이. 잠깐. 자. 여러분 잘 기다려주셨습니다 한판 더 할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나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센터로 나가는게 낫더라고 어우 크롱님 빠르네 자 오, 1등 각이고요. 자, 하비 채널 하비님은 믿습니다. 와, 내가 지금 이거 왜 1등이야? 와, 내가 하면서도 의아하네, 이거. 지금 어디서 중간에 다들 심하게 미끄러졌나? 자, 짝짝짝짝. 자, 사이즈 나와요. 진짜 하비처럼 하비님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처음으로 지금 이겨달리기 하면서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비처럼 하비님만 믿어요 자오 안돼 안돼 좀 애꿎었어 진짜 난 하비처럼 하비님만 믿어요 아유 근데 추월당하셨네요 바로 <웃음> <웃음> 자, 우리 하비채널 하미 하비님.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꼬리 하세요 마음을 크게 쓰겠습니다. 자,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자, 하비채널 하미 하비님 괜찮습니다. 뭐야? 잠깐 왜? 요 자, 마왕님 질문 받아요. 지금. 마왕님 질문에 지금 뭐? 물어볼 거 뭐야? 아! 아! 소거들어갔으면 진짜 아깝다 괜찮아 <웃음>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브이로그 안하냐고 오늘 이거 끝나고 소통방송하면서 그런것좀 내가 답변좀 해줄게요 다음 컨텐츠 어떤거 넣을지 자 요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안한 사람들이 좀 해야되는거니까 어. 기록이 1등이 아니라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그거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게 좀맞는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거예요 아자 갑니다 여러분 요번판도 1등에서 마왕이한테 좀 성공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야되죠? 자 1등 각이죠 자 한바퀴만 돌면 되기 때문에 야 마왕아 너이 코스 잘 기억해라 너이 코스 잘 기억해야돼 마아 내가 지금 미리 달리니까 잘 기억하라고 아 여기 지금 뛰어야되는데 아못 뛰었어 아씨 저기서 형이 뛰었어야 되는데 아우 야 미안하다 아 잘하다가 저기서 부스터를 못 모아가지고 하하이 쏘리 쏘리 아 저기서 망해가지고 오 어, 깨구라찌님 내가 아까 한 초대했는데 아 그때 안된다보네 아자 다음판 안한 사람들 마저 해가지고 확인할게요 오케이 마음이 좋고요 <웃음> 자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 야 마음 괜찮아. 어차피 형이 조진 거라서 너 못해도 괜찮다. 여기 여기 여기를 잡아야 돼. 와야까이다야야 야. <웃음>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아. 아니 나 아까 진짜 초대했는데 깨구락진님이 안 됐었어. 진짜 이제 마지막 판하겠습니다. 마지막 판 여러분 아, 아주 반응이 아주 뜨겁네. 자 달립니다. 요구하고 여러분 이제 로비에서 이제 오늘의 우승자 판장님 마이룸에 가서 카트라이더나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판장님 잘 부탁합니다. 자 내가 잘해야 할 텐데 아 2등 안에 최대한 들어와 볼게요. 오케이 최대한 해볼게요 자자 자 우리 하비 채널 우승자 판장님 어우 김트리씨 앞서가고요 자 이번엔 황장님 1등각 세워줘야지 내가 초석을 마련해 보겠다고 아 어, 근데 4등이야 어떻게 된게 이래 아 그래도 보이니까 황장님이 잘하면 요거는 나와 가기 야 왜이렇게 속도가 안붙냐? 도대체 요거는 뭐가 문제야? 아 팡장님 미안해 뒤집어주세요 팡장님 쏘리 쏘리 쏘리 자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 캐리 부탁해요 자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의 캐리를 부탁합니다 자 하비채널 팡장띠의 캐리를 부탁하면서 하비채널 팡장띠 열심히 하고 있고 와 3등까지 잡았고 지금 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팡장띠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 야 역방향 게이지 쓰는거 봐 미쳤다 진짜 야 이게 아주 구간이 많이 남아서 이야 끌기하는 것봐 <웃음> 장난 아니야 미쳤어 <웃음>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지금 트리거님 나왔나? 트리거님 이 정도.. 팡장님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트리거님 한번 봐줘 봐와 어마어마하네 팡장님 1등 잡네 야 내가 3등으로 들어온 거를 1등 잡아. 야, 와, 와, 황장띠, 레잔드, 와, 나에게 1등을 남겨 줬어. 야, 장난 아니다.